네. 갈기어이리코르군요 음. 되게 직접 데 푸짐하게 생겼다. 이아들리는 음. <웃음> <웃음> 김치 음. 피자고 그다음에 로제 돼살 파스타. 그 네. 있나 음. 얘, 얘가 음, 빨리 음, 퍼지니까 얘도 음, 빨리, 빨리 먹어야 돼. 엄마는 아, 얼른. 그래. 그래. 아, 먹잖아. 아, 먹잖아. 아, 먹잖아. <웃음> 그래. 지금 그러면 돼. 숟가락으로. 음. 여기한거어 음. 아, 우리, 그래. 우리 여기 오랜만에 온거 아니야? 작년에 언제 왔죠, 우리? 근데 여기 안에서 근데 거 안에 안들고가 모아가고거기구르구 있어서? 근데, 더 근데 그 2층 공포가더 맛있더라, 오빠보다. 네. 여기 있잖아. 여기 있잖아. 그하 응. 그레이스 하나. 응. 하나. 이그레이스아니그림달리 어. 아니, 색깔이 요